대란 장기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금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해 의결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금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금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이었는데 이날 주정심으로 각각 43곳, 100일 것으로 줄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 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 t v 2이 70%가 적용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집값 9억원 이하에서 50% 9억원 초과에서 3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세율을 50% 부과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투기가열치구에서는 LTV가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을 초과할 경우 20%로 제한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또청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EC가 9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의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그외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에 더해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에 대구 수성구와 더불어 투기과열치구 지정을 벗어난 것은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다. 주정심 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다. 다만 이번 주정심에서는 지방지역 중 유일하게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명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세종은 최근에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며, 잠재적인 매수세도 있고 추가적인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정책관은 가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다. 며,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시군 구단이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다. 안산 반원구의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과 화성 서신면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 부산 해운대 등 집값이 과열될 여지가 있는 곳은 규제 지역을 유지하되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방 일부 도시의 거래 순통은 키워준 것이다. 시장의 규제 완화 시그널은 주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일힌킨다 규제를 푼 지역이 일부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및 조정대상 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여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승구는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군 등 6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와 경남 창원 등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했지만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 161곳을 모두 유지하기로 한바 있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시공구에 대해서도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11곳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벗어난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던 세종시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여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등이 대상지역이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심의 결과 조정대상 지역은 모두 100일 곳 투기과열지구는 43곳이 됐다. 이번에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조정하는 관보 게제가 완료되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일부 지역의 핀셋해제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 완화 수위를 두고 완급 조절을 한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 하락과 상승의 혼조세를 보이는 주택시장 상황과 향후 경기 위축에 따른 집값 변동성을 고려한 지방 위주의 제한적인 규제 지역 해제였다. 고 분석했다. 대구 등 이번에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들의 경우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 부담이 현실화돼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지가 구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몇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성 높은 주담대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 이라고 말했다. 윤지의 부동산 알1 1 4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미분양 적재된 매물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수요가 살아날 수는 있어도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상승 동력이 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대안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지역 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볼수 있다. 며, 서울 등 수도권, 세종 등 세간의 관심지역들이 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크다. 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가가 오를 우려를 제기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며, 오른 분양가로 빨리 팔리면 시장에서 가격이 낮다고 판단하는 거고 미분양이 난다면 책정된 가격이 너무 높은 것으로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 인생이라고 설명했다.